그럼 매년 보험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어, 보험료의 법정인상률 상한선이라는 것을 존재합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1차 갱신을 해서요 19,782원을 내시고요 5년 뒤 2016년 2월에 2차 갱신을 하셨을 때 44,487원 그러니까 두배가 넘는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신 을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3차 갱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얼마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용도 박찬원입니다 자,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개정 핵심 변동사항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계약은 급여, 비급여는 모두 특약으로 분리되었다. 두 번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어 비급여 보험급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늘어났다. 네 번째, 공제금액도 최대 5만원까지 늘어났다. 다섯 번째, 보장한 돈은 크게 차이가 없다. 여섯 번째,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험료는 저렴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사항만 전달해드리고 끝내는 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이 4세대 실손이 기존 1세대, 2세대, 3세대보다 좋아진 거냐, 나빠진 거냐고 라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세대 실손보험의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건강하다면 3세대 실손으로 변경하고 최소 4년, 5년을 기다렸다가 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자입니다. 그럼 내가 아프다면? 보장을 이미 받고 계신다면 일단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시고 앞으로 내일 보험료 대비 내가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럴 예정이라면 유지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환을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4세대 실손에 대한 내용은 금융위가 예고한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상품이 판매되는 시점인 7월 1일 이후가 돼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내용은 최소 3년 뒤 2024년 7월이 지나 봐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 실수는 이미 폭탄보험료 인상을 시작했고 이 인상률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지하기가 어렵다 라는 결론을 드렸고요 건강하시다면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15년 뒤 4세대는 다음 세대 실손으로 전환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3세대로 전환을 하고 다음 세대의 실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자는 거에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 상품을 판매하지도 않고요 보험사에 대한 유리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이유도 전혀 없다는 라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험연구소의 취지는 합리적인 보험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유용한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라점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부실손의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부실손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기고객들이 가입하신 보험을 토대로 봤을 때두배 가까운 보험료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셔야만 꼭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기고객님의 동의를 얻어서 제공해드리는 갱신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요 2006년 6월에 가입하신 고객으로요 가입 시점 당시에 만 원대의 실손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2011년 6월에 1차 갱신을 해서요 19,782원을 내시고요 5년 뒤 2016년 2월에 2차 갱신을 하셨을 때 44,487원 그러니까 2배가 넘는 보험료 인상을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3차 갱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얼마가 오를까요? 최소 7만원에서 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을 눈치채셨나요 네 상해가 빠진 질병입원 3천에 통원 10만원의 실손 보험료라는 점입니다 상해보험료를 빼고도 지금 현재까지 44,487원이라는 돈을 내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이미 인상을 경험하셨거나 인상 예정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과거 이와 비슷한 인상을 경험하셨거나 예정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자신이 경험하신 인상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댓글로 어, 사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더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실순에 대한 인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2021년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는 4월 삼성화재는 1세대 실손 보험료의 인상률을 19%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 최대 수치입니다 타 보험사들도 1세대 실손에 대해서 15%에서 17% 그리고 2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평균 10%에서 12% 보험료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럼 매년 보험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어 보험료의 법정 인상률 상한선이라는 것을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은 25% 이고요. 그래서 보험사는 보통 20% 이상을 계속해서 매년 제시를 하고요. 금융위는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60%에서 80% 정도로 반영하게 하는 반영률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보장의 범위, 한도를 떠나서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다면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전환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고민이시죠 그래서 한단지더 변경을 해야 되는 경제적인 이유를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문의 주시는 부실손 보험료는 5만원에서 7만원 이를 착한 시수으로 전환하시면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그래서 평균 4만원 정도의 차익금이 발생합니다 을 10년 동안 모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에 48만원이고요 10년을 모았을 경우에 480만원을 모을 수있어요 보장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480만원의 보험료를 내가 더 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40세의 분이 40세의 고객님이 평균 수명까지 만약에 50년을 이 실손보험을 지한다고 했을 경우 에요이 차익을 모아보면 연 48만원 50년을 곱해보면 2400만원이라는 차익이 모이게 됩니다 실제 이 금액 차이는 훨씬 더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요 10만원짜리 건강보험을 20년 납할 수 있는 총 납입보험료와 같습니다 과도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절약함으로써 월 10만원의 건강보험을 가입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애 의료비 보장 마련이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 합리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 생애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시기에 미리 당겨 준비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이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1인당 생애에 필요한 의료비는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여자는 1억 2천만, 남자는 1억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남녀 평균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대략 1억원이라는 의료비용을 지출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연평균 47만원, 30대는 1 7만원 40대는 84만원 정도의 평균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라 합니다. 이를 10년이라는 기간으로 환산해 보면 20대는 470만원, 30대는 670만원, 40대는 840만원, 50대는 1,400만원, 60대는 2,300만원, 70대에서는 4,200만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50세부터 85세까지 연간 의료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담보를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1억 원이 넘고 60대 이상에서 이 1억 원 중에 50% 이상을 쓰게 됩니다. 이 5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3대 질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3대 질병은 암, 내 심장과 관련 질병인데요. 평균 진단 연령이 50대 초반으로 그 전에 최소 암 3천 쾌적항암 또는 심장 관련된 진단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30대라면 후유장애 담보도 필수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보험연구소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험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요.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